태생의 개들을 이용해 평화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퇴임 당시 대통령 기록관은 동물복지 등을 고려해 임기가 끝난 후에도 문재인에게 풍산계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대통령 기록관은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지난 6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지금까지 진 적이 없자 문재인은 더 이상 내돈 써가며 얘네들을 보살피기 싫다며 사람으로 치면 고아원에 내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재인이랑 아주아주 친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청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박혀졌을 당시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방치한 채 언론을 피해 톱겼던 오거돈 기억나십니까? 더군다나